부평구는 지난 30일 부평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8일 부평구는 제28회 부평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상 수상자 11명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부평, 10월 첫째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문화도시 부평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부평구는 지난 30일 부평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개정 이후 구성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올해 문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평구와 문화도시센터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과 부평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사업에 대한 방향과 규모 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문가로서 부평구민, 인천시민으로서 가감없는 의견을 부탁한다면서 우리구의 문화자원에 대한 문화창조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해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거쳐 지난 1월 문체부로부터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으며 2025년까지 국비 포함 약 190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8일 제28회 부평구민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온 구민상 수상자 11명을 선정했습니다. 부평구는 구민의 화합과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기 위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을 발굴해 매년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8회를 맞은 올해 부평구민의 날에는 나눔상, 지역경제증진상, 호국보훈상을 신설했습니다. 또 문화체육상을 문화예술상과 체육진흥상으로 분리해 기존 8개 수상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수상자는 각급 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을 통해 추천받은 31명의 후보자 중 구민상 심의위원회의 공적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습니다. 부문별 수상자로는 구민화합봉사부문 김광숙님, 효행부문 임광순님, 나눔부문 김용택님, 산업증진부문 정하일님, 지역경제증진부문 김동민님, 대민봉사부문 정지용님, 문화예술부문 조기평님, 체육진흥부문 여종훈님, 교육연구부문 김재선님, 지속가능발전부문 이상봉님, 호국보훈 부문 박승호님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구민상 수상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취소돼 별도로 시상과 상패가 부여됩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시기에도 부평구를 위해 헌신한 구민상 수상자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부평구도 구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GMD 코리아 스파 브랜드인 에이지도르로부터 1,4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후원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모국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가는 이주배경 주민들을 위해 나눔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다문화가정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평구 테니스협회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현장에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컵밥과 컵라면을 기탁했습니다.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아 기부한 건데요. 우리의 일상회복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청천일동주민자치회는 지난 25일 장수산 힐링숲 체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부평의 장수산 둘레길 코스를 따라 걸으며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힐링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달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안심콜은 080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 기록되는 방식으로 QR코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통신료는 구에서 전액 지원하며 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중 사용을 희망하는 업소는 부평구청 위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코로나19 4분기 예방접종 시행 안내드립니다. 12세부터 17세까지 소아청소년 접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임신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접종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신부의 경우 사전예약 시 출산 예정일 등 정보를 입력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 시기는 오는 5일부터이며 온라인 예약이나 질병관리청, 부평구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 가능합니다. 코로나1 백신 접종 2차 예약 일자가 갑자기 변경됐다는 문자 받으신 분들 이 있으시죠? 정부는 신속한 접종을 위해 기존 6주의 접종 간격을 4주에서 5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버린 2차 접종 일정 때문에 곤란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조정된 날짜에 접종이 어렵다면 1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개별적으로 예약 일정을 변경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